은근해가 떴습니다! 하체를 빡! 야나 리모컨 줄. 야 운동하자! 야 지금 화체 뒤졌다 오늘 진짜 중둔근, 시마 대둔근, 햄스드링 내전근 나 운동하고 왔거든? 야너 오늘 벤츠 원활음질 해결했잖아 너혼자가 너랑 같이 가면 나도 관종되잖아 야 그런 시선을 즐겨야지 야 변태냐? 예야야 비켜봐 비켜봐 비켜 아, 좀 꺼져! 벤츠가 더 웃던가! 야 그거 괜찮다 그 어떻게 생각했냐? 야 이거 메모를 해놔야 돼. 이거 메모를 야 휴대폰 어디 갔어 내꺼? 야 전화 좀 해봐 전화. 전화. 번호 불러. 내 번호를 저장 안 해놨어? 뭐라 해. 당연히 야 남매인데 당연히 했지. 야 오빠 번호로 저장을 안 하네. 인간이 진짜 참. 너내 네 번호? 너 번호 바꿨어? 어 작년에. 아 작년에 바꿨어? 야 잠깐만. 그 레깅스 내거 아니야? 좀 같이 좀 입자, 야. 내거다 빨았어. 야, 야, 야. 같이 좀 입자. 라고 아, 같이 입빨려너 작다며. 나한테 작한게 니한테 맞냐고. 야, 그래서 늘려줄 거 벗어라. 어, 벗을게. 아, 아 빨리 벗어. 아빠! 아우. 아, 나좀 나. 어디 여기 둔다? 냉장고 문좀 닫아라, 냉장고 문 좀. 아 네가 여기 있는 소고기 먹었지? 야 엄마가 사았는데뭐네 거야 또, 아. 아 내가 운동 끝나고 먹으려고 사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름을 써놓으셨어야죠. 아 빨리 가서 와 싫은디요. 네, 빨리, 나 지금 한시간 지났다고 근손실 나고 있다고! 야 근손실하면 나도 정육점까지 1시간 걸어. 그거 뭐 유사소거 어떻게 해라. 아, 빨리 사와! 내거 그냥 닭갓살 먹어 그냥, 뭐 맛있어 그거. 네 거, 아네 거. 단백질 언제부터 맛으로 먹었냐 너라지? 아 뱉어! 뱉으라고! 내 수고기 뱉으라고! 아씨한방에 초크를 걷는 신냄새 개오져 진짜! 야! 아! 너 입에서 아모니아 키워야지. 야 운동할 때 말해 한번밖게 해줄게. 아니 뭘 먹으면 이렇게 썩은 데가 나? 야니 네 아까 진짜 먹은그까 속이 상한 거라니까 진짜 너 나한테 감사해야 돼. 내가 혈액으로서 경고하는데 너 밖에서 그러고 다 하지 마. 제가 뭘 그랬죠? 잘 생각해봐. 네가 여자친구 없는 이유를. 여자친구 있는데? 왜? 뭘왜 여자친구 있는데? 어디서 만나는데? 클럽 무슨 클럽이야? 너는 이 팬이야 야, 클럽 중에 이제 또 최고의 클럽 헬스클럽 어? 아... 미친 운동은 안하고 여자 찾았어? 야, 내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어 근육이 멋있습니다 어? 무슨 운동인데? 신지도 전멸 돈 찍겼냐? 아직 아야 야, 그러고 보니까 내일 생일이 나가네 등신 선물받고 바로 이어진다? 야 그러지 말고 여자애들 요즘 뭐 좋아하지? 음.. SBD? 역시! 야나 진짜 SBD 생각했다니까? 진짜어 근데 니돈 네 없잖아 니네 슬립이나 사줘 처음부터 그 SBD는 좀 과한가? 야 오케이 이건 대기를 해줘야겠다 그러네. 사이즈는 알아? 어제 처음 만났는데? 말랐어? 어 말랐어 말랐어 음. 아, 그럼 엑스 s 사줘 아, 오케이 엑 s 스줘 어차피 내놔 스 s 링크 보냈다 두개 사면 더 싸니까 하나 사서 나한테 넘겨 야 이거 존나 싸는데 이렇게? 야 어떻게 찾았냐 이거? 나똥 나이스 오케이 질똥! 잘 살아. 여보세요 야 니가 내으동생이 아니 그 뭐냐 내 동생 남자친구냐? 야내 동생 씨, 3대 300이야 뭐너 로이더야? 어? 야, 일단 영상도가 걷는다. 기다려. 오, 그렇지. 야 뒤로 좀더 가봐. 뒤로 가봐. 그렇지. 버피 테스트 할줄 알아, 버피 테스트. 스쿼트 하면서 올라오고, 스쿼트 하면서 점프하면 고 얼마나 허리 안 가려. 둘이 계시면 몰라? 둘이 학교에서 안 가르치나? 그렇지. 그렇지. 오케이. 자, 5초 쉬었다가 10개 더 할게. 우리 크로스 피치니까. 시작! 하나, 둘, 자! 왜?